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CPU 가성비 비교표 2021년 1월 버전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달은 건너뛰었는데요. 11월 말쯤에 11월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어, 사실상 오늘 하더라도 거의 한달 정도 딱 지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하지 마시고 오늘 1월 버전 견적표를 보면서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저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죠. 다만 보기 전에 몇가지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가격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달에 올렸을때 요거를 샵다나와 가격기준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샵다나와 그 현금몰 기준으로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다나와 오픈마켓몰 기준으로 적어뒀었어요 그거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다나와 오픈몰이 뭔데요 하실까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다나와에서 원하는 cpu를 검색해봅니다 검색하고 눌러서 들어가봐요 제가 뭐 5,600 눌러서 들어가볼게요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밑에 현금이라 적혀있고 최저가가 있고 위에는 그냥 최저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달라요 예전에 이거 두개의 가격차이가 만원 넘게 벌어졌었거든요 밑에거는 사실 세금계산서나 현금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현금몰에서 저렴하게 파는 가격이었고 위에거는 오픈마켓몰이라고 뭐 현금도 되지만 카드 결제도 되는 세금이 다 포함이 되는 뭐세금여수증 아니 현금여수증 세금계산서 다 발행, 발행되는 업체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2번을 보셔야 되거든요 1월부터 이 컴퓨터 업계도 현영 발행이 의무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최저가하고 오픈몰 가격이 매우 좁혀졌어요 지금 딱 보시면 얼마 차이 안나죠 천자 차이밖에 안나죠 맞죠? 현금몰하고. 딴 것도 그럴 거예요. 아마 찍어보면은 그리 차이가 심하지 않을 텐데, 뭐 찍어볼까요? 어, 이거 한번 찍어보자. 여긴 최저가가 아예 오픈마켓몰이 최저가로 뜨네요. 그럼 현금몰은 가격이 얼마일까요? 현금몰도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보시다시피 19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현금몰을 따로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CPU부터 적용이 된데 다른 제품도 차근차근 다 적용돼서 거의 비슷하게 찍혀 나올 겁니다. 제가 그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번 달 거는 내가 여기다가 샵다나 와 현금가라고 적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나 오픈몰 가격으로 비교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기준은 여전히 저번 달하고 이번 달이 통일하다 정도로 생각 넘어가면 되겠네요. 가격동향 이것도 참 알아보면 좋겠죠 어 과연 전월 대비 가격이 내렸을걸 올랐을까 저는 사실 지금 1월이 아주 성수기 시즌이니까 CPU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확인해보니 그렇진 않더라고요 내렸다 얘기죠 어, 과연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어떤 제품이지 제가 추천도 함께 해드릴 테니까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 어, 직접 표를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보도록 합시다 첫번째 하이엔드 CPU부터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엔드 CPU는 제가 임의로 어, 그냥 나눠놓은건데 8코어의 전세대 그리고 이번세대 제품들을 쭉 모아놨어요 보면은 게이밍 100분율 뭐 게이밍도 9080 나눠놨고 멀티성능 시네벤치 기준 싱글성능 시네벤치 기준으로 막다 나눠놨기 때문에 요 가성비가 눈에 삭삭삭 보일거예요 렌더링 코딩 이거는 멀티성능 기준으로 가격을 나눈거고 이거는 게이밍 가성비를 본거겠죠 어, 봤을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CPU는 뭐였을까요 9700이 가장 좋은 놈으로 등극했습니다 제가 요 세가지 가격을 합쳐서 나누기 했는거 가격1 일일이 비교해서 보니까 9700이 게이밍 가성비가 가장 좋았어요 종합 그 가성비도 얘가 제일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게이밍 가성비 가중치가 좀 높거든요 근데 현실점에서9700사는건 저는 비추천되고 싶어요 왜요? 아니 가성비 제일 좋다 그러면서 가성비 비교하자 그리고왜 비추천해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3090을 샀을때 이 9700하고 5600은 가격차 얼마 나옵니까? 6만원 차이나요 6만원정도 차이나는데 근데 게임의 성능이 어? 106% 대 124% 맞나요? 확실한가요?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그래에 썼는데, 5600하고 9700하고, 게임의 성능 차이가 무려 18% 가까이 난다는 거예요. 저게, 좀더 명확하게 하자면, 한 15%에서 17% 사이 정도 날 겁니다. 그럼 그래픽카드 한 단계가 와다 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90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80을 봐도, 게임의 성능 차이가, 와, 17% 차이 나죠? 꽤큰 폭으로 차이 나죠? 16.7% 정도 차이 나는데. 아 어, 그래픽카드 한 단계 올리는데 우리가 20만 30만 투자하잖아요 맞잖아요 3070에서 3080 올리는데 그 정도 투자해요 그리고 20% 성능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30만 투자해서 근데 CPU에서 봐 CPU에서 얼마 아꼈어 뭐 6만 아꼈어 난 똑똑해 6만 아끼고 가장 가성비 좋은 CPU를 선택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래픽카드 성능이 15% 떨어지면 은 거기에 투자한 비용 대비 손해인거죠 그래픽카드는 30만원 투자했는데, CPU에서 6만원 아꼈다. 성능 15% 가 떨어졌다. 손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좀더 다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조가, 가성비 순위로 추천을 하지 않고, 가성비도 따지지만, 실질적인 게이밍 시 그래픽카드에서 손해보는 비용, 그리고 메인보드, 메모리, 쿨러까지 다 생각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는 가성비 순위대로 왜 추천을 안하지 이런 거는 이런 면이 포함된다고 미리 알려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봅시다 자, 5950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가장 멀티 성능이 좋은 CPU고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건이 잘안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처음 가격이랑 거의 똑같이 찍는데 구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에요 5950은 그까지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가성비는 안 좋아요 삼9공같은 경우에는 전세대 가장 버티 성능이 좋은 제품이었는데 5 9 0이 났기 때문에 이제 왕자의 자리 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차츰차츰 계속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93만원에서 86만원까지 꽤큰 폭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거 사는건 솔직히 좀 손해라 생각해요 5900X는 그 아주 뛰어난 인기의 힘입버 <웃음> 물건이 없어요 <웃음> 원래 얼마 안들어기도 했지만 드론 족족 바로 팔립니다 가격이 미친듯지 올랐습니다 현재 국내에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만큼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 정상가는 얼마예요내 생각에는 얘는 카드가로 정상갈때한7 0만 72만원 사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가세 평가격으로 근데 지금 81만원니까 이 사기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급하시면은 한 74만원 이하에 파는 데가 있다면 그거까지는 한번 생각해볼 만합니다 1 9 0 0 k 같은 경우에는 레모업을 4천 이상 해줘야 어, 현실적으로, 라이젠, 지금, 나왔는 제품들, 5000 시리즈랑 비슷한 게임의 성능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품 자체가 게임의 성능이 구린 건 아닌데, 아 얘를 레모버 하자니, 비다이 메모리 써야 되지. 거기에다가, 얘가 발열이 좀 높아요. 590보다도 발열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3열 순행이 거의 강제가 되는 데다가, 메인보드도, 그 전력 소비량이, 링스 같은 거 돌려보면은, 램타 조이면 막 350까지도 쓰고, 실질적으로 게임할 때도 200을 쓰거든요? 메인보드도 좀 괜찮은 제품 써야 돼요. 어, 요세 가지 생각하면은, 1900K가 가성비가 좀안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지고, 어, 구매 사정권 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래도 총 가성비도 별로 안 좋은데다가, 메인보드, 뭐, 쿨러, 램 생각하면은 사기 좀 애매하겠죠. 1850K는 1900K랑 거의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4만원 더 싸요. 차에 살려면 요거 사겠지. 근데 그리고또 밑에 보니까, 어, 이거, 망구백은 그거보다 또2만더 싸네? 근데 얘네들 서로 비슷하네? 가성비가 망구백이 더 좋구나. 실질적으로 그래요. 망구백에 F 사고, 거기에다가 뭐 Z490 터프, 터프 보드, 뭐 적당히 싼 메모리 중에서 뭐 비다이 메모리, 어떤 게 있겠죠? 플레어 메모리 같은 거, G 스킬, CL14에 3 2 0 0짜리 그런 거 사서 조합하면은, 그래도 게이밍 머신으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적당한 멀티 성능도 있기 때문에 작업용으로 쓰기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추천하기에 좀 애매한 가격대에 속해있죠. 일단 고성능 모델이다 보니까 6등, 9등, 10등인데 가성비가 뭐 중간 정도에 속합니다. 중간보다 조금 앞에 있어요. 대충 한 가성비 전체 순위로 이 20제품 중에서 7등 정도에 속합니다. 사볼만 해. 사볼만 한데데추천하기 아 약간 애매해서 넘어갑니다. 5800X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물건이 없었고 지금도 없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빈말로도 사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제품이죠. 넘어갈게요. 3,900X 물건 없어요. 올랐습니다. 넘어갑니다. 1,700KF 가격이 내렸어요. 한 3만원 내렸습니다. 어이 정도면 그래서 살만한 거 아니에요? 5등, 6등, 7등인데. 아 살만한 거 맞긴 해. 다만 얘도 좋은 쿨러, 좋은 보드, 좋은 매물를 써야지 오버가 가능하고 그 오버를 해야 5,600과 비슷한 게임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순수하게 게임을 생각한다면 은 1,700KF는 좀 제휴를 해야 되겠죠. 1,700 한번 볼게요. 1700. 어 1700. 얘는 진짜 가성비 좋은 것 같은데요 가성비 무려 2등이네요 솔직히 이거는 살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녹색 칠을 났어요 어? 살만해요? 얘는 비싼 쿨러 필요 없나요? 어차피 CPU 오버가 안되기 때문에 비싼 쿨러 필요 없습니다 어, 공랭 중상급에서 2열 순행 쓰시면 충분하시고요 그리고 보드는 어차피 CPU 오버가 안되기 때문에 레모버가 잘되는 싸구려 보드 쓰시면 됩니다 Z490 A 프로 같은거 아니면은 뭐 Z490 V 벌크 이런거 뭐 20만원도 안하거든 그거 사시면 돼요 그거 사시면은 레모버 하면은 5600X 보다는 못하지만 좀 괜찮은 성능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멀티 성능은 5 6 0 0 보다 10% 좋습니다 야 그러면은 17F 써야 되겠네요 아니면 순수 게이밍으로 즐기시는 분은 5600X 쓰세요 얘가 게이밍 가성비가 2등이지만 1등하고 큰 폭으로 차이나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면때문에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성능을 올리려고 30만원 투자했는데 거기서 성능 15% 깎아먹고 CPU가격 6만원 아끼는거는 가성비가 좋다한들 할만한 선택지가 아니죠 근데 5600X는 발열이 매우 낮아가지고 2만짜리공랭쿨러 쓰고 거기다 B450 뭐 터프같은거 막1 1만짜리1 0만짜리 보드에 넣고 써도 사용이 가능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B450 약간 버그가 있으니까 뭐 A50 쓰셔도 괜찮고 게이밍에서 성능 거의 안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게임을 즐긴다면 5600X가 아직도 괜찮습니다 가격이 초기 나왔던 가격이랑 비슷하게 다시 줄어들었어요 물건이 꾸준히 들어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9900KS는 어때요? 어, 이거 사면 호구야 150만원이네 9900KF는요 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 사, 이거 살 바에 사실 1 7 0 0 쓰는 게 맞죠 1700KF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 7만원 더 싸거든요 심지어 1,700KF 사면은 다음 세대 11세대 보드 호환은 될텐데 9,900K는 아니잖아요. 넘어가 그럼 9,900 노말요. 어, 넘어가. 볼 필요 없어. 9,700은요. 어, 볼 필요 없어. 넘어가. 9,700F는요. 게임이 가서 얘가 1등인데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 이 고성능 그래픽카드 사용한다 그러면 얘는 사실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얘 지금 고성능 그래카했었을때 100, 106%인데 5600만 써도 당장에 얼마입니까 117%, 1 2 4예요 프레임이 15% 넘게 차이 난다고요 재끼겠습니다 어, 어, 3800XT는요 어, 넘어가자 <웃음> 멀티 성능은 좋은거 맞는데 3700하고 성능이 워낙 비슷하거든요 워낙 비슷해서 3만더 주고 살 필요성이 없어요 게임의 성능 거의 똑같고 멀티 성능만 조금 더 좋습니다 싱글 성능이랑 3700X는 그나마 살만하겠네요 3700X는 딱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는 게임을 거의 안할 것이다 그냥 저렴한 가격에 멀티 성능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 렌더링, 인코딩 위주로밖에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살만합니다 일단 녹색 7을 해뒀는데 나는 이둘 중에서 양자택이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순수하게 작금만하시 분도 드물고 또 순수하게 게임만 하시는 분도 드물거든요 둘다 어느 정도 밸런스 잡힌 1700F나 5600X 쓰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470G는 뭔데 자꾸 추출 안해요 얘는 좀 이제 영역이 좁아요 CPU 성능 자체는 3700대비 좀 떨어지는데 대신 내장 그래픽이 주, 그좀 준수한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캐주얼 게임을 즐기거나 아니면 CPU만 부하가 심한거 쓰기 때문에 화면은 표시되는 정도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어떤게 있겠죠? 포토샵 아니면 렌더링 인코딩 위주로 즐기지만 간단하게 롤정도는 한다 그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면 좋은 CPU인데 영역 자체가 좀 많이 좁긴 합니다 자 그렇게 봐서 여기 하이엔드 구간에 그러면 추천할만한 거는 딸랑 두 제품 뿐이겠네요 성조님 말대로면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5600X 아니면 1700F가 좋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정상적인 가격에 가깝게 살수 있다면 70만원 초중반 정도겠죠 그러면 5900X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옛날에 현금가 기준으로 나왔던 뭐67뭐이런가격기는 이제 사기힘들거예요 현금가라는게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거거든요 자 그럼 하이엔드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입니다 메인스트림에 5600을 넣어놨는데 사실 5600 여기 넣어놓기좀 애매하긴 한데 일부러 넣어놨어요 아마 과연 가성비가 얼만큼 벌어진지 여러분 구경하시라고요 5600 빼고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겁니다 20만원대 애들이 주력이겠죠 5 6 0 0 x 좀 비싸잖아요 5600X는 이 나오면 여기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5600X는 여기 들어올 짬밥이 아니에요 가격도 아니고 자 보시면은 1 6 0 0 k f 이거 한 번씩 얘기하신 분 있더라고 아니 성준님 벌크 2 2만이면살수 있는데 혹은 벌크 2 0만이면살수 있는데 이거 벌크로 쓰시는게 거 좋은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버하지 않은 1 6 0 0 k f 의 벌크는 자2 2만을 넣어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가성비 등수 8등 8등 9등이에요 이게 20만원 바뀐다 해도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웃음> 왜그러지않아요 오버 안 하면은, 얘가 순수 성능이, 만사배 F랑 비교했을 때, 8% 차이 밖에 안 나요. 멀티 성능 8%, 뭐 싱글 성능은 그것보다더 적게 차이 나요. 3, 4%. 그래서, 그, 게임, 이아 게임, 싱글 성능은 8% 가까이 차이 나는데, 게임의 성능이, 너무 적게 차이 나요. 맞죠? 그다음그니까 사실 오버 안 하고 1 600K f 쓸 거면은 벌크 써도 가성비가 없어요. 아니 그럼 오버하면 되는데요. 아니 1 400F는 B469 10만 짜리 때려받고쓸 텐데 오버하면 20만 짜리 적어도 18만 19만 짜리 써야 될 거예요. 1 600K는 쿨러도 더 좋은 거 써야 되죠. 1 4 0 0은 기쿨러도 돼요. 그거 다 생각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싸다 생각하는거 전혀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 600 KF, 벌크를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애초에 벌크하고 정품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짓이고요. 그래서, 만유백, KF든 K든, 뭐, 벌크든 다 추천 안 해요. 넘어가요. 만유백, 노멀? 별 차이 없죠? 지금 등수 봐봐요. 어, 게임의 성능, 멀티 성능, 만사백 대비 그리 안 높은데, 비싸다. 넘어가요. 만오백, 100... 말할 거 없겠죠? 4만원 차이 나요. 만사백이랑. 다 제껴야 돼요. 삼0백 XT는요, 요새 이거 싼 값에 나오던데요. 3 7 0 0하고삼0백 XT하고 게임의 성능 차이 거의 없어요. 잘 모르시는데 멀티 성능은 조금 더 나은거 맞아요 근데 그거 4% 차이 때문에 2만원 가까이 더 투자하겠어요 아니 적어도 14000더 투자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3600 쓴게 나왔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14000은 송주님 말대로면 가성비 군인데 이거 왜칠해놨어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약간 똑같은 이유입니다 3500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놈이고 14000이 대충 전체 가성비에서 4등 5등 사이거든요 5등정도 할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게임밍 차이 안 봅시다. 여러분 상공친구 썼을 때 여기 7프레임이나 차이나요? 네 7프레임 정도 차이납니다. 2080 슈퍼 써도 꽤나 큰 차이가 나요. 한 10% 차이나요. 꽤큰퍼의 차이나죠. 과연 그래픽카드 가격 전체를 또 100분율로 한번 나눠봐요. 이게 70만짜리 그래픽카드입니다. 8%면 얼마입니까? 5만원 정도 값어치 가질겁니다. 맞죠? 5만원 정도 값어치를 손해보고 그리고 여러분은 4만원을 아꼈습니다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그 멀티 성능은 어찌됐든 얘가 더 좋아요 게임의 성능에서만 그렇다는 거야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걸 쓰는 게 아니라 적당히 가성비가 좋고 게임의 성능이 크게 처지지 않는 걸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1400. 물론 저는 지금 5600에 이 게임이 성능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또 10% 차이 나니까. 사회상3070 정도 쓴다 그러면은 5600값 쓰는 게 좋고요. 3 6 0 0하고 1400은 어디까지 추천하는데요? 저는 2070 슈퍼 정도까지 추천해요. 2070 슈퍼나 2060, 그러니까 앞으로 3060이나 아니면 나중에 나올3050 정도를 추천한다고요 3060의 출시일은 대략적으로 2월 말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짜가 좀 미뤄졌어요 원래 1월 예정이었다가 여튼 그 정도급은 얘네들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가성비도 나쁘지 않고 충분히 게임의 성능도 버티줄 수 있는 제품 하면 은 3600에 1400F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1660 슈퍼나 뭐 5600XT 정도까지만 사용하신다그랬을때는 사실상 뭐 3300X 가될것 같습니다 게임성서예상 생각보다 크게 안나요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가도 될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추천한 제품은 여기서는 3 6 0 0에1 4 0 0에 3300X 정도까지 추천드릴게요 아무리 3 5 0 0 노멀이 가산비가 좋더라도 요놈 추천이 좀 애매합니다 그이 라인업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격다 내렸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인기있던 1400하고 3600만 음, 거의 가격 변동이 없었고요 어 나머지 좀 그나마 인기 없었던 1600, 1500, 3600XT 그리고 뭐9600 3500X, 3300X 3500, 9400다 내렸습니다 싹다 내렸네요 싹다 내려도 아직 좀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물론 여러분이 그래픽카드 뭐좀더 저렴한거 1660 노말이나 1650 정도 그런거 쓸것 같으면은 사실 뭐3300 밑에 있는 3500 3 0 3000... 0 0 머리에 렉걸리는데 시간이 좀 늦어서 그래요 9400? 아 근데 9400은 좀아닌것 같다 이거 보드 호환도 안되는데 3300x 밑에 있는 3500 까지는 한번 생각해보겠네요 좀더 낮은 그래픽카드 쓴다면 그리고 램모하가 쓰면은 그게 크게 차이는 안날거예요 하여튼 이 라인업은 딱요세 제품 추천드리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이제 메인스트림 엔트리 합쳤는 라인업입니다. 요거는1100 부터 3000G 까지인데요. 이게 다 거의 대부분 다 쿼드코어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쿼드코어급이고 실제로 4코어 8스레드인데 어 이게 7700급이에요. 7700보다 게임 성능이 오히려 잘 나오는 1100F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고 여기는 이제 다른 거 선택할 이유가 눈꼽만치도 없어요. 게임의 성능 가장 잘 나오고, 가성비도 가장 잘 나오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요거 쓰시고, 요게 지금 2만 원 올라, 아 2만 원, 1 3 0 0 0 올라가지고, 제가 좀 불만이 많은데, 이거 물건이 워낙 인기 있다 보니까 빨리 품절나고, 그다 보니 좀 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저게 제일 괜찮고 이제 내가 내장 그래픽 쓰고 싶은데 추천 제품 없어요 하실때는 만백 10, 노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만백 10, 노멀이 가성비가 좀 안좋았는데 거의 2만원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13만원 정도로 급 좁혀져서 사이사 만백 10, F하고 어, 딸랑 2만원 차이에요 사분만 해 3200G 대신 3200G가 가격이 슬금을 올랐거든요 이게 옳은 거 맞아요 제가 제 눈에는 내린 걸로 보이는데 이게 멀티팩이에요 멀티팩인데 사실상 기존에 원래 이 이거 1 1 7 0 0 0원 아니고 이거는 올랐을 때고 오르기 전에 이게 원래 11만원이었거든요 멀티팩인데 이제는 11만원으로 바뀐 거죠 정품 11만원이었는데 하여튼 이게 쓰금에 올라서 요거 써도 뭐 나쁘지 않은데 그 CPU 성능, 수 성능은 만 10, 백이 더 좋기 때문에 요 라인은 뭐 어차피 화면 표시하는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뭐 게임 하겠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백도 10,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장 급히 필요하면 필요하면요. 안 필요하면 그냥 만백에 10, 퍼 쓰세요. 그렇게 어, 살만한 제품을 이제 일일이 꽂아 드린 것 같아요. 음, 그럼 한번 총 정리하고 마무리 짓죠. 자, 하이엔드 구간에는 n d 상급 제품 5,900, 5,800x 가가격에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저두 제품의 구매는 좀삼가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 게이밍 가성비 1위를 9700F가 차지했지만 실질적으로 3070 이상의 그래픽카드 쓴다면 은 5600X와 게이밍 성능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집니다 3070 써도 10%고 3080 쓰면 15% 3090 쓰면 은막 17% 18%까지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에 까지는 가성비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5600X가 게임 용도로는 여전히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멀티성능 가성비 1위는 3700X가 차지했는데요 게임을 조금이라도 즐긴다면 사실 저 제품 선택하기엔는좀 애매하죠 최고의 멀티성능은 여전히 5950X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는 하늘나라로 갖는 제품이지만 어찌 됐든 또 최고의 게임성능 가성비 신경쓰지 않다면 여전히 5 9 5 0이한데 5950을 게임 용도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죠 왜? 기본적으로 5600X하고 590까지 사이에 있는 제품 전부 다 게임 성능 차이가 3% 내외로밖에 차이 있나요. 그래서 순수 게임밖에 안다면 5600X 쓰시고 멀티 성능이 필요하고 게임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한 5900X 정상 가격에 찾았을 때 사볼만 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레모버를좀할줄 알고 컴퓨터 좀다룰줄 아시는 분들은 1 9 0 0 k 1850K도 최고의 게임 성능을 보여주지만 가성비가 비 빚도 떨어지니까 인텔이 굳이 가고 싶으신 분은 1 8 5 0 k 말고 그냥 1 9 0 0 f 혹은 1 7 0 0 f 정도로 추천드립니다 쿨러에 그리 높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마찬가지로 보드에도 돈을 좀 세이브를 할수 있을 거고 레모블 여러분이 비다이 중에 싼거 사서 뭐 14만원짜리 플레어어 메모리 같은 거꼭 사서 쓰시면 은 적당한 게임의 성능과 멀티 성능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나온 지좀 오래된 인텔이 바이오스가 좀 안정적이거든요 아, 추천 제품은 1700F 그리고 5600X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 메인스트림 전월 대비 대부분의 제품의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게이밍 가성 1위는 9400F지만 현실점의 구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도 어려울뿐더러 CPU 교체도 힘들겠죠 아시피 다음 세대 CPU는 그 300시리즈에서는 지원하잖아요 400시리즈는 지원 되지만 멀티 성능 가성비 1위는 3600입니다 3600 현실점에서 굳이 구매를 권하지는 않지만 사용하다가 5600 노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5700 같은 제품이 나온다면 저는 AMD로 갈아탈 생각이 있어요 하신 분들은 저거랑 B455랑 조합해서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쉽다는 얘기죠 젠3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 대 어차피 대안은 1400하고 3600밖에 없기 때문에 어, 업그레이드 예정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1400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합성능 가성비 1위는 3500이지만 등급이 낮은 그래픽카드 사용할 때만 이 제품을 쓰셔도 무난하고 2060 이상만 쓰더라도 저는 좀 비추천하고 싶어요. 혹시나 차후에 나올 3060 이런거 생각하신다면 3600이나 1400F 쪽으로 가시는것좀더 권해드립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 3500보다는 돈을 만원이라도 버티셔서 3300X 가시는거 추천드려요. 국내 온라인 게임이 발적한데 발적화 제품은 아무래도 원 c c x 사용하고 있는 3300X가 프레임이 좀잘 나옵니다 음 추천은 3300X 업계이드 정자 혹은 1400F 부정한데 여기 3600까지도 넣으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번째 엔트리 메인스트림 20만원 이하때 네, 제품 설명 대체적으로 하이 등급 CPU는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물건이 빠져서 그래요 어차피 저기서는 닥치고 1100F로 쓰시는게 좋을 것이다 가성비가 1이고 대안도 없다 다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불만이지만 어차피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1100 10, 노멀은 오히려 가격이 내렸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필요할 때좀 빠릿빠릿함을 원하시면 고려해볼만 해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약간 더 중요하신 분은 3200G 가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추천 제품은 1100F로 10, 일축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1월달 CPU 추천도 한번 해드렸고요. 가성비 비교도 일일이 다 해드렸습니다. 어때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영상이지 않나요? 뭐 데이터도 눈에 뻔히 나와 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아, 설명이 좀 두사가 없긴 할 텐데 지금 새벽 3시라서 그렇습니다. <웃음> 용서를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뵈요.